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열애 중이라는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악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남성키로 바꾼 악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켜 주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전 영상에도 웬만한 영상들은 다 자막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막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노래의 조성이 좀 어렵습니다. B 장조입니다 5도권에서 보시면 C에서 한번 올라가고, 두번 올라가고, 세번 올라가고, 네번, 다섯번 올라가게 되면 B라는 음으로 시작하는 도레바솔을 만들게 되면 B장조입니다. 샵이 다섯개가 필요해요. 음, B장조의 주요사마음은 1도하암인 B, 4도하암인 E, 5도하암인 F샵 이렇게 나오고 부사마음은 2도 화음인 C샷마이너, 3도 화음인 D샷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인 G샷마이너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 곡은 전조가 됩니다 전조가 돼서 a 플랫장조로 됩니다 그래서 a 플랫장조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a 플랫장조는 5도권에서 한번 내려가고 두번, 세번 네번 내려가게 되면 a 플랫 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면 a 플랫 장조가 되죠. 플랫은 네 개입니다. a 플랫 장조의 주요 사마음은 1도 화음인 a 플랫, 4도 화음인 d 플랫, 5도 화음인 e 플랫. 그리고 부사마음 2도 화음인 b 플랫 마이너, 3도 화음인 c 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인 F 마이너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성 B 그리고 A 플랫의 추사마음 부사마음 4, 3, 12, 12개가 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코드들이 좀 많이 나오는 복잡한 코드들이 많이 나오는 좀 어려운 노래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칠수 있게 쉬운 코드들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주는 이렇습니다. 이런식인데 정확하게 똑같이 딴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코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음, B장조이죠 일단 이도 화음인 C샵마이너 그리고 F샵 그리고 B 메이저 세븐 여기 한번더 나와요 네 메이저 세븐이나 세븐 코드들이 이 곡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노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 이도 화음으로 시작해요 C샵 마이너 7 그리고 F샵 B 메이저 7. 그러니까 B 장조로 가기 위해서 2도와 5도 1도 요런 폼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더 반복될 때는 다시 C샵 마이너 그리고 이번엔 F샵이 서스포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베이스가 하나 내려가고요. 그리고 D샵 마이너 세븐이 나옵니다. D 마 세븐은 3도죠3도가 나오고 6도가 나옵니다. G 마이너 세븐이 나와요. 그리고 G 샵 디미니시가 나옵니다. G 샵 마이너 세븐에서 그 다음 단에 있는 C 샵 마이너 세븐으로 넘어갈 때좀더 부드럽게 뭔가 재즈틱한 느낌도 좀 들면서 복잡한 코드들을 좀 썼어요.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노래에서 봤을 때요 Cm7 그리고 이번에는 f 이안 나오고 E가 나오고 f 이렇게 나와요 f 에좀더 복잡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3도와 음인 그러니까 2도 5도 1도로 안 가고 3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D6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d-7에서 c# 마이너 7으로 가는 그 중간 형태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d-7 그리고 d6 그다음에 다시 2도인 c# 마이너 7 그리고 f# 서스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1도로 마무리하는데 4도 화음의 마이너인 e 마이너 베이스는 b 그리고 b로 갑니다. 일 네, 일단 이 마디를 먼저 봤는데요 따 어, 노래를 한번 볼게요. 반주의 형태이이렇게이분음표좀 담담한 느낌의 코드를 짚어주는 형식가 기반으로 한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이 이따가 이 그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중 이런 식으로요 아,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B 장조인데 이거의 4도 화음 4도 화음인 2에 2도 5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네 원래는 F 샵은 F 샵 코드로 나와 있는데 F 샵 마이너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다는 라 말씀입니다 F 샵 마이너 B 는 메이저 세븐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 한번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D코드로 나가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E-7 A D 메이저 세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조인 B로 돌아오는데 C샵,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라는 코드 형태로 나와요 c 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은 플랫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b가 내려가면은 이런 형태. 그리고 5도인 f샵이 나오는데 b 아 베이스는 a샵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1도 b 그다음 한 박자씩 나오는데요. 여기서 많이 크레센도가 되죠. f샵 슬래시 샵. 그리고 6도인 g샵 마이너스 7 그리고 베이스만 f샵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4도화인 이 메이저 세븐 그다음 시전 마이너 그리고 베이스만 B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전조가 되는 과정입니다. B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이거는 A 플랫 장조로 가기 위해서 그거에 2 도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 도가 나오죠. A 플랫의5 도요. 서스포 형태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A 플랫으로 돌아가면 딱 그조성감이 느껴지면서 딱 나올텐데 여기선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는 도로 갑니다. 바로 노래의 구는으로가는느낌이에요이 뒤엔 나이에구는요 일단 이구는이친 아, 여기 이성이 계속 바뀌는이낌이 나요. 는그 원곡을 들이보면은막이런 느낌. 이높는이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악기들도 좀 나오면서 어, 좀더 분위기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피아노만 치면서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노래를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그 전을 볼게요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이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도 너만 16분은 표아르페지오를 이용해서 나라라라란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복잡한 코드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따단다 여기는 노래가 올라가라라문에 굳이 선율을 다 이렇게 쳐주지라라라라 이렇게 쳐잘 치지도 못했지만 쳐주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요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스라인 잘 해주시고 네 그리고 A플랫 장조로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드들도 볼게요 4도와음인 d m a j 7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C샵 아, Csus4가 나오고요 C 베이스는 E로 올라갔고요 F샵마이너 Csus4는 F샵마이너 5도를 빌려왔어요 Sus4 형태로 나왔고요 F샵마이너 그 다음은 2도 화음인 B플랫마이너의 5도인 F를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F샵마이너가 나왔다가 다시 F로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베이스를 한번 A로 강조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B f 마이너 m 나왔고요. E 나왔고, B minor. Flat B flat m i n B f l B 가 C m 7 B flat B f i C m E f f minor. E f 음을 m i flat 다시 F 그리고 B 플랫 마이너 그리고 5도화음인 E 그다음에 이거 들으면은 좀 정확하게 코드를 알수 없어서 일단은 저는 그냥 D 플랫 마이너 베이스는 E 이코드를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1절만 보기 때문에 끝나는 건 메이저 세븐으로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음, 노래를 한번 볼게요 이별 중인 나에게 난 아직 열어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나는 아직 너와 열해줘 네 반주 형태는 저 바뀌었을 때는 그냥 4비트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도 아르페지오로 처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 담담하게 노래를 할 때는요 나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저는 좀 여기는 좀더 뭐랄까요? 성량을 이용해서 어, 포르테로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4비트 반주를 택했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좀 모르고 복잡했는데 이번 노래는 조성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두 가지 조성 다좀 어려운 조성이잖아요. 샵 다섯 개인 B와 A 플랫 플랫 고요 그리고 좀 범상치 않은 코드들이 많이 나오고 251 많이 나오고 오이 곡은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연습 과제를 안겨주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다소 어려운 노래인데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